6번은 했고, 네. 어? 이제 4번 하자, 4번. 자, 이제 4번. 자, 4번을 우리는 업장이라고 했다, 그죠 자, 업장이라는 것이 우리는 도체 뭘까? 우리 그 절에 가게 되게 되면 심심찮게 업장이라는 말 많이 듣는다, 그죠 그 <웃음> 업장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될까, 이거? 뭐, 전세계 뭐, 어? 업장에 걸려갖고 왔다? 그러면 전세계 업장에 걸려있으면 뭐, 평생 그것만 뭐 죽어보면 안 되잖아. 그지 평생 동안 그 걸려있어가 될 일이가. 삼재한다 해갖고, 뭐, 어? 삼재한다 해가지고, 어? 어? 한 주기에, 한 주기에, 한 주기에, 한 주기에, 막, 여러 분씩, 삼년씩, 덜삼재, 덜삼재, 눌삼재, 날삼재, 잡고 이거 막, 헛소리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업장이 뭘까? 우리, 뭐, 가갖고, 내가 힘듭니다. 하면, 어떻게? 그거는 네 운명이네? 왜 운명이 내가 힘듭니까? 그거는 네 업장이네? 업장이 뭐고네 전생에, 빛이다? 그러면, 빛이 먹고 하면, 어쩔래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의 황당한 논리로 펴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지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자 우리 하나씩 풀어 보자 자 인간이 우리가 태어나면 인간이 태어나서 그지 상담하러 간다고 하나 해보자 내가 힘들다 이라면 당신은 운명이 운명 속에 어. 이런 것이 힘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제? 그러면 운명에는 뭐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운명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운명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 에이, 참말로. 3, 4, 5가 운명이라고 그랬잖아. 아, 그래, 그지 진짜. 참. 일단 승맹이고 업장이고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다 그제 자 그러면 내 운명 속에 내가 힘든 이런 것이 들어있다고 하게 되면 들어있는 그 정체 내가 지금 아프다고 생각해보자 아프면 이그 병이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제 그러면 그 아픈 병이 뭔지 알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프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바로 업장이라는 것이다. 업장의 정체는 어떻게? 업장이 있는 이 질병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힌다 할까? 그렇게 힘들고, 이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만. 자, 이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업장이라고 그랬다. 힘들고 어렵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우리 질병이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몸이 아픈 거나 우리 마음이 아픈 거나 마찬가지 똑같으면 논리가 이인생에서이 논리는 전부 다 똑같은 거야 그거는 이쪽에 가서는 이렇고 저쪽에로 갔으면 저렇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업장이라는 것이 우리는 질병이다 질병이 어떻게 인간을 괴롭히느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이 질병을 만드는 이 바이러스가 어떤 놈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어떤 것이 했요 업장에는 종류가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죠? 아, 진짜 그럴 거예요. 하, <웃음> 참말로. 내가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웃음> 자, 업장에는 우리 종류가 있을 거잖아. 어, 네 가지. 칠 아, 칠강문이더 <7강이네>. 됐어. <웃음> 자을할거야 진짜. 선생님, 와. 선생님. 아. 업장이 하는 우리 종류가, <웃음> 업장, 그럴 거야, 진짜. 아, 난 미치겠네. 어 칠관문도 있고, 마, 막, 이런, 막, 만들어도 돼, 뭐 응? 막. 한 일주일 한 번씩 봐야 되는데, 저 문서 안봤서 그렇다니까요. 한잔안 봤다고 그렇게 완전 다 까먹었다, 이 말이야. <웃음> 자, 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겠다. 요런뭐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찾아야 되잖아. 힘들게 만드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전생에비치고인생에 짐이고 내생에 업이고 환생에 고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병이 걸렸으면 이 병명도 찾아야 되지만 여러 뭐 원인을 찾아야만이 될거 아니야 그죠 원인을 찾아야만이 된다 그러면 이 원인 중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야 이? 이런 바이러스가 한계가 있는 거야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한계를 우리는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찾아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는 병이 들은 우리는 가정을 알아야 되겠지 에? 병든 가족 나라에 될거 아니야? 이 원인을 우리는 분석을 해야 돼.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지. 자,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요? 역학 조사를 하잖아. 여러 뭐 병균이... 어느 루트를 타고 와갖고 어떻게 됐다 식중독 다걸리게 되면 어떻게 역학조사 하게 되면 음식물부터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요리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찾잖아 역학조사 해갖고 그치 그러면 질병이 어떻게 해? 이 바이러스가 어디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피안해 놓고도 답도 안한다 집안아 앞도 쳐다보지도 안고 답도 안오고 자 <웃음> 우리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어떤 원인이 분석만 되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을 치료할 수 있겠지 치료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개운이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는 방풍이고 여기서 우리는 호신이다 몸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내가 운명적으로 이런 요인을 이런 아픈 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발병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발병한 사람들은 이것이 업장이다이 말이야. 업장은 어떻게 하면 열내고 어떻게 해? 배고프고 땀나고 몸 쑤시고 뼈 쑤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이업장이라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돼 어떤 균이 왔는지 알아야 되고 이것이 병균이 어떻게 우리 내 인생에 어떻게 침투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우리는 파악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치료고 개운이고 방풍이고 호신이고 이렇다 이말 우리는 필요한 것이 이거야 그제 이거는 자기도 들어도 모르고 알아도 모르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운이 와 운명을 풀때 업장 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업장 속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뭔지 이것의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 이 발효소가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 누구 말는메르인지뭐메르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메르치이부코화보면 되는데 메르스이 같은 경우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빨리 분석을 해 하는 거야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려고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인간의 업장에 어? 문제를 약, 운명적으로 운명을 야기시킨 것이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또 공부하러 가야 되는 거야 인간이 무엇인지 그치? 나는 이 전생이라는 것이 뭐고 인생이라는 것이 뭐고 환생이라는 것이 뭐고 내생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만 이게 이뭐 빛이 뭔지 짐이 뭔지 업이 뭔지 고가 뭔지 알아야 될 거에요 우리는 이런 공부를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냥 막 전생에 빛이 아마 업자이다 이러만 둥글 넓적하게 이렇게 막 갖다 붙일뿐 거야 상담 그렇게 하죠 응? 그렇게 할것같아뭐 <웃음> 상담을 아예 안해뿌려 <웃음>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근서 알아야 이것을 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또 결국 또한번더 가보는 거야 인간이 인간이 어떻게 흘러왔고 저 단어의 뜻이 우리는 단어 학문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의 논리와 이론을 완벽하게 우리가 풀어줘야만이 된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석을 해봐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많이 봐왔던 우리는 세계의 우리는 동그라미를 우리는 볼수 있다. 그제 세계의 자,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해갖고 이것을 우리는 전생이라고 한다. 자, 이것이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내생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윤회를 하는 것을 우리는 환생이라고 우리는 한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돼 있다. 그죠? 자, 인간이 우리는 탄생을 하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천도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 전생의 빛이 뭔지, 인생의 짐이 뭔지,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전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메고 왔다고 그랬나? 짐보따리. 응? 짐보따리. 짐보따리. 그렇게 다섯 개 보따리 중에 상요 보따리 보따리 메고 왔다 자이 보따리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인생에 우리는 진과 빛을 했다 그죠 진과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따리가 우리는 다섯 개라고 그랬다 그죠 보따리 이름은 보따리 색깔을 한번 불러보자 아, 순번대로좀 불러봐라 아우 대단해요. 진짜로, 네. <웃음> 진짜 한, 진짜 한 주만에 다 잊어먹고 왔네. <웃음> 어? 야, 해충 좀 맞길 맞아야 겠다그죠 완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막, 아, 음, 아, 어, 아, 완전히 아, 뭐 어디 가서. <웃음> <웃음> 그럼, 뭐, 어디 가서 혼다 뺏고 왔다, 인자. 어. <웃음> <웃음> 그렇게 정신이 없다. <웃음> 자, 전 세계 짐 버따리는 다섯 개다. 그치? 자, 이것을 일단 메고 왔는데, 응? 퇴원할 때 그렇게 왔단 다 말이야. 살아갈 때는 어떨까? 살때가 짐은 메고 가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는 당나귀가 있다. 자, 당나귀에 우리는 짐 버따리 이렇게 한개 메고 간다 이래. 응? 당나귀는 <웃음> 짐을메고 <웃음> 간다 그럼 메고 간다 그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넘 장에 갈때 나는 걸음 쥐고 차에 간다 했다 그제 그럼 넘 장에 갈때 나는 걸음 쥐고 가게 되면 돌아올 때는 어떨까 다시 걸음 쥐고 집에 갔다 풀어야 돼 그제 거기 바로 업적이라는 기다 넘 음? 싫다면 <웃음> 가지도 못하는데 도착하는거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보따리가 있겠노 아, 우리 내생 이렇게 여기도 뭐 보따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이 이 내생에서는 우리는 이것이 바로 엄낭이라고 그런 엄낭 이것을 우리는 엄낭이라고. 랑이다, 랑. 엄랑.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는 하나는 짐 보따리, 하나는 빗 보따리, 하나는 이 엄랑을 메고 가는 거야. 에? 엄랑을 메고 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여, 가다 보게 되게 되면 자기 혼자, 인간은 자기 혼자 갈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처음다 인연들이 있다. 인연들이 인연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제, 이제부터 푸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는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이런 비보따리를 메고 왔고 다섯 개 보따리 중한개 메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갈 때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진보다리를 매곡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죽고 나면 이 보따리가 어떻게 이 엄낭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 엄낭은 어떻게 귀신이 된 상태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문제, 이거는 인간의 문제, 이거는 귀신의 문제 이렇다 그러면 내가 엄낭을 매곡한다는그 자체는 우리는 뭘까? 우리가 인연이 되는 귀신들인데 나중에 갚아줘야 할 귀신의 그 뭐고 빚이다. 귀신의 이제 주어야 될 빚이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한자한 풀어보자. 자, 전생의 빛은 어떻게? 전생의 빛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전생의 빛인데그지 전생의 빛이라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 보자 전생의 빚은 뭘까 내 전생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응?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새 우리나라가 하도 판치고 있다 돈다 믿어 줄까 어? 이 커미션을 팍 주겠다 해놔 놓고 지는 그냥 내려 높은 거야 이? 그럼 열심히 갚아야 되는 거야 이? 안 죽어온 사람, 응? 뭔지 알아요?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누구말따는 공부하고, 나중에 공부값 주겠다 켜놔놓고, 때묻은 거야, 에? 그러면 때묻은 사람은 빛이 지고 있는 거고, 죽은 사람은 빛이 없는 거야, 그치? 아니, 그러니까, 이 전생에 빛을 한 사람은 섬유 안 되고, 때묻고 내려온 사람이 전생에 빛을 하는 거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런 조건을 가르치자 좋았는데, 요걸 떼묻고 내려온 사람이 전생의 빛이라는 거다. 근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 알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생의 빛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수호비를 다 내고 내려온 사람들이고, 전생의 빛만은 이여있네 전생의 빛을 좀 말갚아야 되는 거야. 그거 떼묻고 왔기 때문에. 전생을 피스 갖고 온사람 뭐, 이거 떼묻고 온 거야, 누가 인생의 질문도 누구 한번 보자. 응? 4번에 2번. <목소리> 저, 저 전생 피스가, 저도 떼묻고 왔구만. <목소리> 여는, 여는 9번이니까. 여도, 여도 1번이네. 처음부터 <목소리> 떼묻고, 떼묻고 온 사람들 이네 이거는 <웃음> 이는좀 고약한 사람들이고 <웃음> 아, 그렇게 제일 수월한 거는 받아 지금 없다 이거 봐 사람들이. 근데 인생에 딱만 해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갖고 온 사람들은 정말로 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한다 진짜로 안 한다, 없다.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타고난 누구 말 떠나 나중에 타고난 체능이 없다는 소리다, 그게. 인연을 꺼내기 위해서. 딱 아, 이런 사람만 꼬약하게 많다. 방상 보면 전생의 빛, 내생에 어. 응? 사로나지 사로. 운명수를 사로. 그럼 나는 어떻게? 내생에 업, 귀신줄, 그지 여도 어떻게? 한생의 고, 여도 만만찮은 거, 그제 여도 만만찮다잉. 응? 보통 무슨 보통 사람? 우리, 우리, 우리, 아, 전생에, 전생에 돈띠먹고온 사람들이, 그 뭐, 보통 사람이야? 아, 여는, 여는, 여는 띠묵은 사람이고, 여는 앞으로 갚을 사람이고, 그런 거지. 다차이다르안이거는 갚을, 갚을 사람이고, 갚아야 될 사람이 앞으로. 여는 띠먹고온 사람들이고, 차이 나잖아. 어? 갚아야지. 그렇게 그러니까 옆심 갚으려고 지금, 뭐, 막, <웃음> 맨날 밤새 하고 <마고> 그랬잖아, 지금. <웃음> 여기 <웃음> 업장이래 <웃음> 업장. 그렇게, 까 그러니까 <웃음> 이것을 설명하는 거이 내용을. 이 내용이 다, 내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지만은, 이 내용이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설명하는 거야. 어쩌면 난 난생 처음으로 하는지 모른다. 예전에 무슨 마이너스 기억 안 나시지 않나요? <웃음> <웃음> 딱 그렇게 물어야 되겠나? <웃음> 괜히 자꾸 부끄럽게 얘기하지고 그렇게 질문하지만 <웃음> 자그 때는 설명 안했으니까 뭐 지근한게 없지 안 지근했으니까 모르겠지 자 전생이라는 것은 수업료 떼먹고 내놓은 사람들이고 여기 어떻게 내 생에 엇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갚아야 될 거라잉? 자, 그래서 이 보따리를 메고 이제 왔다이 말이야. 그제? 전생의 빚을 만들면 옛날에 했던 것을 내가 갖고 온거야 그래, 언젠간 이것을 갚아야 되겠지. 그제? 갚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은. 그제? 그렇게 보면 다 그렇다. 내가 제일 많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전생의 빚하고 우리가 내생의 업하고 있는 사람이 공부 제일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생의 고도 잠잠이 좀 있지만 은 제일 작은 비율이 저거다. 그렇게 내가 딱 따지면 한 내생의 업이 한 40% 전생의 빚이 한 30% 그 다음에 한생의 고가 한 20% 인생의 지금 한 10%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다 그런 연유에 의해서 다 인간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인생의 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한번 보자 인생의 짐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메고 가는 거야 이렇게 짐을 메고 갔다가 남 간다고 또 따라서 열심히 갔다가 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뺑돌아서 하니까 이 짐도 만만치 않게 무겁겠지 그지 그래서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주저앉게 되면 힘들어 버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집은 매우 가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내 생의 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저 옛날에 이 귀신들인데 갚아야 될 그건데, 이 엄낭이라는 이 망태기가 없으니 갚을 수 방법이, 갚을 방법이 없잖아,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는. 그치? 그래서 이거 아주까지 갚지 갚아야 될 것이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망태기를 우리는 메고 가야 이것을 갚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생의 업은 귀신인데 갚는 거야, 아니? 자 그다음에 한생의 고는 어떻게 여 가서도 갚아야 되고 여는 가지고 온 것도 있고 이 빚진 것이 골고루 좀 많아, 이? 20분이 좀 많다고, 이? 그러면 온천지 갚아야 된다, 이그지 그런데 가갖고 다 잊어먹고 오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이 잊어먹으면 곤란하다, 이 그러면 잠깐 끊고 하자.